양아치들에게 쫓기는 한 소년. 그는 숲속에 사는 카자마 진입니다. 패드립을 들을 지는 반격을 시작하고 어머니인 카자마준이 나타나 싸움을 말립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카자마 진은 어머니에게 무술을 배운 실력자였고 준은 어째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양아치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진을 찾아오는데 오다 다음날 새벽 준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할아버지 헤이 아치를 찾아가란 말을 하죠. 집밖에는 외계인이 만든 고대 전투병기 오우거가 있었습니다. 준의 공격은 오우거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고 진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난이까지 하게 됩니다. 타겟이 진으로 바뀌었고 주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잡포까지 하게 되죠. 뒤늦게 진이 정신 차렸을 땐 어머니와 오우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미시마 재벌을 찾아가는 카자마 진 이렇게 할아버지 헤이 아치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자모는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헤이아치. 하 <웃음> 카자바지는 헤이아치에게 지옥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오로지 오가였죠. 이 <웃음> 오우건은 준뿐 아닌 세계 여러 격투가들도 습격했다는군요. 성장한 지는 무패의 격투가 화랑과 무승부를 기록하고 마침내 헤이아치와 동등하게 싸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헤이아치의 명령으로 세계 격투가들을 불러모은 아이언 피스트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진과 못다한 승부를 내기 위해 화랑도 참가했군요. 리벤지의 찬스 는 과거 대회에서 싸우던 헤이아치와 카지야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헤이아치와 카즈야의 질긴 악. 연레는 고전 판가헤이치즈고은 이전 대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는 카즈야가 아버지임을 눈치챘고 헤이아치를 찾아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데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신 또한 데빌 인자 소유자임을 알게 되죠. 오거가 데빌의 힘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은 헤이아치를 믿고 대회에 제대로 임하기로 합니다. 진의 동문인 차오유도 참가했군요. 하자마진의 첫 상대는 리로이 스미스입니다. 이로이의 강력한 영춘권에 진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 카자마 진이 승리하고 이번엔 샤오유와 암살자 니나의 대결이군요. 샤오유는 니나의 체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하기만 하다가 뒤늦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화랑과 진의 라이벌 매치. 파랑이 패배했지만 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군요 이번엔 킹과 샤오유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 참가한 킹은 이대킹으로 오거에게 죽은 킹의 제자이죠 샤오유를 쓰러뜨린 킹은 우승후보인 폴피닉스와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줍니다 폴 피닉스가 쓰러지고 결승전에서 붙게 된 진과 킹 줄리아는 진을 찾아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헤이아치는 오우거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악인이라고 말하죠 결승전이 시작되고 줄리아의 말에 마음이 약해지는 카자마진 우승한 카자마지는 쿨하게 우승 상금을 킹에게 넘기고 떠나려던 순간 헤이하치가 갑자기 도전을 해옵니다. 오우거를 유인하기 위해 헤이하치가 나선 것이었고 진 또한 오우거를 불러내기 위해 헤이하치와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혈투가 계속되자, 드디어 오거가 반응에 나타납니다. <놀람> <놀람>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꾸준히 수련한 진은 마침내 오우거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오우거는 죽지 않았고 트로 오우거로 변신하게 되죠. 진의 몸 속에 데빌 인자가 발동되고 초능력이 발현돼 오우거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트로 오우거는 쓰러집니다. 헤이 아치는 데빌 인자를 없애기 위해 진에게 총을 쏘는데. 총으론 데빌를 죽일 순 없고 지는 데빌로 각성합니다 이성을 잃어 무자비하게 헤이 아치를 공격하지만 수련해준 정 때문인지 죽이지는 않는군요 이렇게 철권 3를 재해석한 블러드라인이 끝이 납니다.